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부릅니다 아 오늘 진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리고자 오랜만에 이렇게 각 잡고 생방송을 합니다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그 짜잔 바로 아실 겁니다 오늘을 자, 곤충보다 작아진 정부로 시즌4 네 번째 책이 이제 곧 출간 예정입니다 표지 보면은 저랑 이제 테일이랑 고나랑 뭐 장스풍뎅이들 이렇게 캐릭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아마 1, 2, 3권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흥미로운 소재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인 거 아실 겁니다 오 지금 벌써 낮 3시인데 100분 넘게 오셨네요 반가워요 우리 여러분들 아 예찬님 오랜만에 라이브 처음이에요 그린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내용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제 간략적으로 좀만 보여드리자면 짜자잔 여기 생방송 보신 분들 특권 여기 안에 펼쳐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 등장인물 정부로고나 테일이 있는데 테일이가 좀 약간 최근에 실제 테일이 있죠 실제 테일이 여기 만화책에 나오는 테일이의 저희 주인공인제 가족인 테일이가 실제로 지금 현재 조금 아파요 그래서 동물병원을 좀 다니는 중이랍니다 여기 책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요즘 치료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테일이 야 지금 보면은 이게 만화책처럼 이렇게 만화로 이제 스토리를 꾸려진 거는 아실 건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중간에 보면요, 멘티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냐? 어디어 여기 있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열로 맞추게 되네. 이런 거.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곤충 박사 되기 전에 이런 거꼭 알고 있어야 되는 유익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자, 우선은 이 정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왔으니까 는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꼭 기회 잡으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황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저희 일상은 그 벚꽃을 정말 자주 보러 다니고 있고요. 요즘에는 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확실하게 벚꽃도 빨폈고또 우리 여러분들이 생물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양서류 봄을 알리는 양서류 산개구리가 산란이 정말 빨리 했어요 거의 한달 정도 빨리 해가지고 요번에 차량을 가면서도 조금 에러가 많았던 올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관찰했던 생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생물은 그 책에서 어 소개하, 소개하고 싶은 생물도 있는데, 바로. 이게 연결이 잘안 되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봄에 가장 주목할 생물은 진짜 바로 탁 양서류죠. 제가 이번에 그 촬영을 갔다 했었잖아요 이번에 촬영 망했습니다, 진짜로. 개구리들이 한 달에서 이주 사이 가량 산란을 빨리 하고 해서 점점 지고온 나라가 많이 지고온 나라가 이제 앞당겨오고 있다는 게 확실히 절실히 느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조금씩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려주세요. 네, 무튼 저는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험생물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살 빠졌냐고요? 저살안 빠졌어요 그냥 턱살을 조금 빼고 있는데 살은 안 찌고 턱살만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은 빼지 않았어요 네 시댄님 반가워요 어 최근 이제 교본문구, 예스 알라딘 뭐 등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 드릴 거예요. 아 꼬돌이님 감사합니다. 아, <웃음> 점점 잘생겨지고 있다니. 라 그, 하고 싶은 새로운 컨텐츠는 제가 또 아마존에 한번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옷, 이 곤충보다 작은 이 정부로가 지금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현재 4권까지 나왔지만 5권도 나올 예정이고 한데요. 아마존에 또할 겁니다. 저번에 이제 아마존 갔을 때못 잡았던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런 생물들을 또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어, 턱이 왜 이렇게 뾰족해진 것 같죠?라고 하는데 아닌데 둥글둥글한데 지금 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들어요. 생방송 하러 오기 전부터 이턱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시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또 사적인 건데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 못했어요. 아마존은 9월 10월쯤에 아마 갈것 같고요. 무튼 본론에 다시 들어가자면 자 우선은 제가 여기 앞에 엽서가 있거든요. 엽서가 있는데 여기 이만큼 있어요. 와 수백장이 있어요. 책을 구매하시고 안에 있던 엽서를 직접 글을 하나씩, 하나씩 써서 보내주셨는데 자 이게 다안 펴진다. 제 생각에 한 200장은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거를 직접 랜덤으로 뽑아다가 제가 한번 답지름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꼭 말씀해 보고 싶었던 걸몇개 미리 뽑아 놨거든요 이거는 세개인데 한번 읽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전화번호가 나오는구나 우리 박시윤님이 보내주셨는데 논란이 된 s a s 영상 아시나요? 제가 직접 타란툴라를 물에 넣어 봤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엽서에 써 주셨나봐요. 그 여러분들 그 소금쟁이 아시죠? 그 물에 뜨는 곤충인데 이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도 물에 뜰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문득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실험을 직접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댓글 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타란툴라가 소금쟁이는 물에 뜨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명장력으로 뜨는 사실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쵸? 니네 똥꼬 아니 네 똥꼬 베리빙님아 가라앉을 것 같은데 네 수영할 때 떴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불에 뜹니다 물론 다 뜨는 건 아니고요 몸이 가볍고 다리가 긴 이들, 긴 타란툴라들은 똑같이 소금쟁이와 똑같이 다리에 수만이나 있는 털그강모에 의한 표면 장력으로 타란툴라도 불에 뜹니다 아 너무 신기하죠 제가 다음에 한번더 영상을 한번 제작할 예정이고요 자두 번째 엽서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불개미 시리즈 불개미가 어떻게 집을 짓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정하진 님 불개미는 제가 이제 시그니처로 사육하고 있는 토종개미입니다 우리나라 불개미는 토종개미 사육하고 있는데 이 불개미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도 집을 짓지만 주변에 있는 솔잎이 있죠 솔잎. 솔잎으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아 가지고 집을 지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비가 오면 무너지기도 무너지기도 쉽지만 보수하기도 쉽고 물도 잘 빠져나가는 구조로 집을 지어요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 더 우리 정회윤님 미럼 시리즈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미럼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신기,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밀럼 같은 경우 에식용곤충인데잡식성이어가지고 채소부터 육식까지 골고루 다 하고 더군다나 또 하는 게 바로 폐기물, 스티로폼도 같이 먹어주는 굉장히 유익한 곤충이에요 근데 이걸 소화하는지 소화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뽑은 거 말고 진짜 랜덤으로 한번 뽑아서 세개만 볼게요 아니다 빠르게 해서 다섯 개만 볼게요 빠르게 해서 다섯 개 아, 아이고 이거 전화번호 있죠 왜 생물 유튜버가 되었는지 궁금해요. 우리 백수아님. 아, 제가 생물 유튜버가 된 이유는 우선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엔 될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인 추천에 의해서 집에 있는 생물들을 동영상 정,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사실 처음에 올렸었어요. 유튜브가 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이런 거는 몰랐고요. 그냥 업로드하는 어떤 플랫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구독자가 생겼고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아 그러면 이걸 더 공유해야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 근데 이제 생물을 좋아하니까 생물 유튜버가 된 거예요 자그두 번째로 랜덤 자 이제 랜덤으로 뽑을게요 그냥 아무거나 대부분 사마귀가재는 위에서 아래로 물고기를 잡는데 왜공작개까지는 아래에서 위로 팍 올리면서 때려잡나요? 아 이거 공작개까지는멘티스리프를 말하는 건데 이공작개까지가 여기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잘 읽어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공작개까지는 스피어형이라고 해서 사마귀처럼 이렇게 앞다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다리로 사냥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클럽형이라 해서 총처럼 굉장히 탄탄한 팔을 가진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마다 사냥 방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엽서. 사슴벌레들 한 100마리 죽으면 어떡하나요? 아, 사슴벌레는 갑충류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몸이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하거나 자연에 돌려 보내주겠죠? 두개 했나요? 이번에 세 번째 정부호가 키우는 생물은 몇 마리인가요? 우리 서혜인님 아 죄송한데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수백 마리가 있는데 이 수백 마리를 제가 관리를 혼자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분들과 그리고 제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선에서 저도 집에서 키우고 샵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 같은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티 하면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 공통 상황이네요. 어쩌다 유튜브를 하게 됐나요? 꽝이에요. 신다님 아, 정부르가 어디 사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네요. 문도현 님. 아. 제가 어디 사는지 알면은 어 오실 건가요? 저는 그 화성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절 봤다는 분들이 저한테 막 DM과 카톡을 주시는데 저는 화성 동탄에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엽서아또 미안하네. 이렇게 많이 보내 줬는데 하나만 더 왔습니다. 하나만 고마워요. 너무 많이 보내 줘 가지고. 아. 우리 허진욱 님 어떻게 그렇게 생물에 대한 정보를 잘 아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 그리고 박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공부를 할때 신수지 공학과라 해서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자연에 나가서 채집을 하는 걸 좋아했고 그 다음에 사육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비슷해요. 여기 많은 남자, 남자분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 똑같은 마음일 건데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 궁금해서 검색해서 공부도 하고 책에서 찾기도 한 것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자연에 가서 경험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 많은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엽서는 이렇게까지만 읽고요 그 사전에 엽서를 처음에 보내주셨을 때 여기는 당첨자 분들이거든요 여기도 연락처가 뜨니까 반대로 들자면 10개였나요? 10개죠 네 10개를 추첨을 했어요. 이 당첨자분들의 혜택은 우선은 팬미팅 초대권 한 장, 그다음에 제 친필 사인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책도 같이 보내 드려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팬미팅 초대권이 제가 팬미팅을 했을 때만에 제한 인원이 만에 50명, 100명이라 쳤을 때 우선 순위로 하이패스로 들어올 수 있는 초대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끝까지 많이 가져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당첨되신 분들 10명 화면을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가운데 번호 핸드폰 번호인가 보네요 네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름이 같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핸드폰 번호, 가운데 번호 써놓으신 것 같아요. 당첨자 관련으로 이제 자세한 사항은 겜 깸툰 네이버 카페에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겁니다. 겜툰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겜툰의 이제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라이브 오랜만이죠. 와,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화성, 무슨 아파트, 아, 그쪽에사시나 보네요. 돌산 하니까 막 약간 비빔밥 생각나요, 비빔밥. 책은 근데 몇 세부터 읽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어, 사실 그림만 볼수 있으면 다볼수 있어요. 네, 글씨 못 읽어도 됩니다. 그냥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서 정보 익히라고 하는 거니까. 한 4살, 5살부터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트위치는 안 하고 있어요.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 분도 있네요. GBBG님. 와, 아, 지금 미국은 새벽 아침이지 않을까요? 정부르님, 카페 가도 못 보나요? 저는 샵에 보통 일요일에 있는 편이거든요. 일요일에 있어요. 네. 아,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생물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저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한편한편 한편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책이 한권한권 한권 나올 때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저에게 흥미로운 생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엽서를 보면서도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당첨 이벤트는 어디서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 이제 샌드박스 측으로 보내주셨을 때 저희가 엽서를 다 모으고 랜덤 추첨을 해주셨어요 네 진짜 공정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믿어,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맞아요 저도 업로드도 빠르고 되게 바쁘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외 일정이 또 4월 말이 또 갑자기 또 잡혀가지고 또 가거든요 어디 가는지는 아직 공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가는 분들이랑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속을 해서 무튼 굉장히 신비로운 섬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 이 섬을 가신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운 좋으면 이것도 나중에 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무튼 유튜브 영상도 책도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르님 20대 초중반 같이 생겼는데 나무 이렇게 보니까 어 그래요? 아 20대 초중반 같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20대 후반까지는 조금 뭐 이렇게 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초반은 아직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주노님 아사인 같은 거는 저 만나면 무조건 해드립니다. 옷에도 해드려요. 얼굴에도 해드립니다. 매직만 가져오시면 다 해드려요 아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썰인데 그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어린 학생분들이 저를 만나면 너무 이제 좋은 곳에 너무 재미있게 너무 신비로운 곳에 가서 부르님만 너무 즐기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제 학생들 그러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저, 정말 많이 와요. 저번에 이제 구독자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아 추첨이라기 좀 이, 이상한데 한 명을 어 뽑아서 저랑 이번에 슬라이시 섬에 가는데 삼십 분 게시물을 올린 지한 30분 만에 거의 30팀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커플 등등 해서 거의 30팀이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갔는데 여기를 가면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저는 가면 전투적으로 자연에 뛰어들기 때문에 먹고, 자고, 아 자기 전에 우선 뭐, 또뭐 잡고 싶은 거막 생각하다 잠들다가 눈 뜨면 바로 뛰쳐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가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예요. 제가 뭐 축구하거나 이런 체력은 별로 없는데 산타는 체력은 좀 좋은 편이라서 같이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웃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가요? 진짜 진짜예요.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국내에서... 체지 코스 나중에 한번 꾸려보도록 할게요. 자, 또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팬미팅이니까 좀 많이 얘기해봤어요. 자, 그리고,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팬미팅에, 팬미팅에서도 얘기, 팬미, 아 죄송해요. 팬미팅을 얘기했었는데, 도대체 언제 하냐는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이번에 바로 여름방학 무렵에 우리 여러분들 시간 많을 때 서울에서 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대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으면은 1순위 초대권은 지금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작고 귀여운 이제제 얼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 초대권이 있어요. 초대권은 어디 있냐면 1권에서 4권의 이제 구매자 랜덤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엽서 이벤트 당첨자 이번에 10명 추첨된 거 거기에도 나와요. 어쨌든 뭐 여름방학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면 돼요. 달립시다. 어, 거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팬미팅 되게 재밌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라이브 때는 제가 등장인물로서 책의 재미있는 포인트를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4권의 하이라이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번 책에는 어떤 생물이 메인으로 나올까 이번에는 바로 굉장히 독특하게도 웹불장수풍뎅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웹불장수풍뎅이가그 우리나라에서 장수풍뎅이 3대 장수풍뎅이 중 하나예요. 웹불장수풍뎅이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 아, 둥굴장수풍뎅이라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웹불장수풍뎅이는 네, 여기 장수풍뎅이 보이죠? 네, 웹불장수풍뎅이는 육식형 장수풍뎅이로서 크기가 커봤자 2cm 정말 크면 2.5cm 정도인데 전 세계에 살지만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어, 암컷은 뿌리 굉장히 짧지만 수컷은 코풀수처럼 뿌리 중간에 굉장히 길게 하나가 나 있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곤충은 장풍뎅이에요 진짜, 진짜 장풍뎅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톱사슴벌레 아, 형진님 제 아들 애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초대권 랜덤으로 들어있는 건가요? 네, 들어있어요 네, 관계자분들이 아마 많이 넣어주실 거예요 팬미팅을 크게 할, 수 있,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걸어다니는 지식, 지식인 것 같아요 아유, 곤충 30년 기르시면 저처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 책을 읽으면 다 저처럼 돼요 너무 그런가요? <웃음> 아, 네. 어, 팬미팅 몇명 뽑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아는 바가 없지만, 그래도 초대권을 그래도 수십 장 이상을 배포를 했기 때문에, 100단이지 않을까요? 100, 100명이지, 200명이지. 근데 큰일 났네. 너무 많이 오시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고양이 두 번째 하이라이트 캐릭터 히든 캐릭터인데 4권에부터 나오거든요 고양이는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굳이 를안 해도 되지만 최근에 제가 유기묘 봉사를 하러 가기도 했고 또 유기묘에 대한 또 저에 대한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짧게만 얘기할까요 짧게만 그 유기묘가 어 제가 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출근하는 직원이 어형 여기 버스정류장 옆에 고양이가 하수구에 머리를 박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야 근데 왜 이제 말해 했는데 한시간 정도 출근하고 나서 한시간 정도 뒤였거든요 근데 아직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진짜 그 여름에 갔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찾아보면 하수구에 그 산에서 물 내려오는 그 하수구 있죠 거기에 아기 고양이가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춤까지 머리를 넣었는데 얘가 왜 그랬냐면 그 버스정류장 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바로 왼쪽에 차들이 엄청 쌩쌩 다니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아기 고양이가 그 버스정류장 가는 통로를 가다가 사람이 오니까 이 벽에 있는 하수구 구멍으로 머리를 누거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햇빛이 비치고 있고 한 여름이어서 제가 가자마자 구조를 해서 한 3주 정도 제가 껴안고 잤나? 처음에는 막 물었는데 나중에 친해져서 껴안고 자고 붙어서 자고 막 그러다가 정말 좋은, 좋은 가족분들을 찾아서 입양을 했던 그한번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연락 주셔서 그 이름은 설기였어요. 설기. 설기에 대한 사진이랑 근황을 종종 보내주시고 하셨습니다. 무튼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 유기묘가 더 이상 생기는 건 싫지만 만약에 이런 유기묘라든지 야생동물을 구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조방법 팁을 또 간단하게 좀 우선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는 것부터 우선은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야옹야옹 울면서 어미를 찾기도 하고 어미가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무서워서 못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멀리에서 유기묘라든지 야생동물들을 멀리서 지켜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데 어난 구조한다 치고 어미가 기다리고 있지만 데려가 버리면 어미가 뭐가 돼요 너무 안쓰럽겠죠 그래서 어미를 기다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를 했지만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연락을 하는 게두 번째고 첫 번째는 구조하는 거고요. 첫 번째 구조하는 거두 번째로 야생동물 구조단체에 연락하기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할 때도 여러분들 맨손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갑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장갑 끼고 제가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진짜 야생동물들은 언제 물지 모르고 어떤 세균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지영님 배터리가 없어요 네 이거 영상 삭제 안 되고 계속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나중에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야생 동물 구조 꿀팁 중요한 거몇개 말씀드렸고요. 쇼. 아, 책의 이제 내용인데 잘안 보이시죠? 우선은 뭐 소동굴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방금 설명한 야생 동물 구조 방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도 포인트들도 다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책한 권을 사시면 재밌는 요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데이트 쓰면서 보는 중. 보통 데이터를 원래 쓰지 않나요? 아, 와이파이 쓰신다는 거죠? 원래는 평소에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우리 생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150분이 계신데 이쯤 되면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우리 라이브 보시는 분들 혹시 맞추실 준비 됐나요? 깜짝 퀴즈를 낼 거예요 맞추시면은 따끈한 신작여거 이 책을 몇 명이죠? 세 명. 3명. 세 명에게 진짜로 드릴 겁니다. 와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와 해주세요. <웃음> 자할 건데 지, 몇 개죠 질문이? 혹시 한 개.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이래요. 근데 이거 진짜 드리는 거니까 답을 댓글 순서대로 볼 거예요. 아, 이거 나저 저도 몰라요 그 질문. 야, 정부르님 보러 일하다 몰려왔어요.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말할 거거든요. 그때 댓글이 제일 빨라야 돼요. 합니다. 대기 타세요, 타자 칠 준비하세요.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이 화면에 화면 속에 등장한 그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답 오세 어, 명이네 세명 3명. 빨리 빨리 세 명이야. 과연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 오 우선 믿음 티진 어, 다 왔다. 끝야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정부로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 댓글 잠깐만요. 끝났어요. 벌써 우선은 첫 번째로는 믿음TV님 첫 번째 그 다음에 카블님 두 번째 그 다음에 MSL님 세 번째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세 분께는 책 선물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또그거 또 선물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아, 선물이 아니라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사전 예약하거나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이 스티커도 아, 뭐죠? 캐릭터 크리처 카드. <웃음> 크리처 카드를 같이 드릴 거예요. 자, 라방 끝나고 나면 그 라방에 있는 댓글, 영상의 댓글을 꼭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자 라이브 끝내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은 정말 많이 했지만 이거를 언제부터 어디서 파냐 곤충보다 작아진 정보로 퍼는 예약 판매 기간 4월 6일부터 4월 19일로 판매처 주변에 있는 흔하게 볼수 있는 서점, 교보문구 예스24시, yes, 알라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약 판매 기간 중에는 네 선물을 증정하니까 이 기간에 사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로 짜잔 잡히나요? 크리처 카드를 드립니다 우선은 이 크리처 카드를 뜯어볼게요 뜯은 게 바로 여기 있는데 와 이거 재밌네. 몇 개만 우선 보여 드릴게요. 아니다. 이거 잡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후다닥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 남생이가 있고 아, 나 이거 내가안 보이네. 잠자리 있고 밀잠자리, 골려버드이터, 유혈목기 목도리도마뱀, 아로마딜로 가보도마뱀.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생물에 대한 정보까지 적어서 같이 넣어 놨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거를 약간 모으는 재미도 있고요. 이 모으는 재미뿐만 아니라 여기 재미 요소들을 또 많이 넣어 놨어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선은 벼메뚜기. 벼메뚜기는 실제로 흔하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레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C라고 써있어요 이 C라는 게 이제 c o 잘안 보이죠? 커먼 그리고 이제 보재기가 있는데 또 다른 카드를 보면 여기 U라고 쓰여있죠 호랑이 도롱용 여기에 U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울트라 그러니까 더 희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예요 여기 보재기두개 있죠 보재기가두개 있으면 이제 갈가보에서따먹기를할 수도 있어요 자아 <웃음> 이거 재밌네 보재기랑 주먹 내면 빠가 이기잖아요 그 친구랑 내기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SR 이라 써 있죠 이거는슈퍼레어 귀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처 카드를 산다고 해, 아, 책을 살때 크리처 카드가 첨부되어 있지만 이게 항상 들어있는 건 아닐 수 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툰 그렇습니다. 아예 학원 잘 가세요. <웃음> 네, 말안 하고 가셔도 돼요. 왜못 써요? 메가톤님 왜못 써요? 왜 울어요? 아, 내가 이게 아, 화면이 위에 올라가 있었구나. 유해한 카드인 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카드 이거 이제 갈가보도 할수 있고 여기 이제 주사위도 있고 해서 약간 재미요소가 있어요 카드 게임 할수 있겠다 <웃음> 네. 근데 이거 크리처 카드 한 번만 물어보면 이거 예약 판매 그때만 무조건 들어있는 거죠 아닌가요? 아직 아직 잘 모르네요 아. 꿀팁이다. 이사 이제 그 예약 판매 기간에는 한정 크리처 카드가 들어 있다라는 거. 아까 그 화면 혹시 띄워 줄수 있나요? 아까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예, 여기 있네. 아, 크리처 카드북도 이제 붙였다 됐다할수 있고 한정 크리트 카드 5장 추가 증정. 아, 저기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권 구매하신 분들은 이 카드북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카드북에 채우는 재미가 있을 거고, 어땠다 붙였다 보관 가능하다고 하고요. 오늘부터 19일까지 4권을 사면, 4권을... 아, 4권을 지금 4권을 사면. 네, 앞으로 10장 더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 오늘 또 질문 몇 개만 받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종료할 시간이 됐네요. 아,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 라방 끝나면 예약합니다. 90년대 따조 수집해 보고 처음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켓몬스터 냉장고에 다 붙이는 어, 그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먹고 했었는데 <웃음> 아마 분명히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어,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안 하셨나요 다들? 아, 안 하셨나 보군요 네. 크리처 카드로 미래 재테크 아 이게 또 재테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미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재테크까지 얘기가 나오네 어 1권의 카드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드북 얻고 싶으시면 1권을 사시길 바랄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따로가 안 된다고 해요 자 무튼 그리고 어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도 또제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 계신 분들은 중국 서점에서 <웃음> 중국 진출 <웃음> 야 <웃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약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기분 기분이 드네요. 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컨텐츠 어, 지켜봐 주시고, 저도 다 많이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제 팬미팅은 여름 무렵에, 어, 여름에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종료를 해야 될것 같은데 무튼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고요 곤충보다 작아진 정부로 4권 네, 4편 사편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출간 소식으로 찾아왔지만 다음 생방송 때는 제가 집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어, 다양한 생물들 보여드리면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 지금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에 공기 차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더 따뜻해지는 그 여름에 또 다른 책으로 팬미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비대매, 비대면 팬미팅 어, 실시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